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음식을 먹어볼거예요 만드는 것보다는 먹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서 먹어볼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니면은 요즘도 길거리에서 많이 팔긴 하는데 염통꽃이라고 다들 아세요? 저는 집앞 문구점에서 그거를 피카츄 돈가스랑 같이 팔았었거든요. 그게 저때는 한개에 300원이었나? 근데 지금도 아마 3개에 1000원에 그렇게 팔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염통이란 게처음에 모르고 고기인 줄 알고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닭의 심장이더라고요. 근데 알고 먹어도 맛있으니까 저는 항상 먹습니다. 근데 염통꼬치가 1000원에 3개니까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마트 갔는데 염통꼬치가 팩으로 100개짜리 들어있는걸 파는거예요 9600원에 그래서 바로 사왔습니다 영통꽃인데요 이게 100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냉동으로 된게 이거를 9600원에 주고 샀습니다 소금구이 해먹으려고 소금하고 후추 양념구이도 있잖아요 양념 찍어먹는거 그니까 러 양념 소스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 지금 위에 카드 걸어놓을테니까 피카츄돈가스 했을때 그 소스거든요 근데 좀덜 졸였어요 니까 그러니까 카드 보시고 피카츄돈가스 레시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팬에 기름칠을 좀만 해줄게요 이거는 전기팬이에요 이거를 후라이팬에 꽂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전기팬에 하는 게좀 괜찮을 것 같아서 1 0 0개한 번에 꽂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올려줄게요 집어가면서 소금구이는 소금도 이렇게 뿌려주고요 만들어놨던 소스를 쫙 발라서 <놀람> 먹어봅시다. 일단 소금구이부터 먹을게요. 음, <웃음> 맛있어. 음, 음. 이번에 양념. 음, 음. Спасибо. 제가 꼬치를 25개 먹었는데요 제가 앞에 100개라고 꼬치를 소개했었잖아요 근데 100개가 아니라 50개더라고요 50개에 9,600원 그러니까 가격은 음 여기 있는 적혀있는 대로겠죠? 이거는 뭐 요리한 게 아니라서 그냥 제가 평소에 또 먹는 입으로 넣고 삼키는 부분은 다 편집을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편집으로 먹는 부분은 아주 통으로 싹다 내보낼 테니까 좀 길어도 뭐 짧은가? 먹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 길이가 좀 있어도 좀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는 모습까지 다 보고 싶다 하셔서 통째로 다 넣을게요 저는 마트에서 샀고요 이거를 마트에서 파는데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판다니까 여러분들 쓰고 싶으신 분들은 꼭 사서 드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영통꼬치를 먹어봤는데요 이거를 아직까지 많이 파는데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저 또한 좋아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웃음>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먹어봤으면 하 음식들이나 만들어봤으면 하 음식들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